이건 쉽지 않은 미션. 퍼 포먼스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멋있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초반에 보면 굉장히 제가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되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몸부리치는 저의 모습을 보실 수있습니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r. 이될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표현을 제가 잘해야 될것 같은데 저희 킹덤 어, 티저 영상과 저희 대면식 그리고 앞으로 저희 킹덤의 활동들을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분손 연기 한 번만 해주세요. <웃음> 너, 너 방금. <웃음> 어? 야, 이상했는데? 건데. 야, 물이 안야 돼. 가 가, 제발. 방해하지 마요. 쌤,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너가 그 가운데서 가스디라고생각하 얘가 먹자. 넌 그냥 그대로 그가만히만 있어. <웃음> 이렇게 치 이렇게 치 그치? 그치? 그치? 그 그치? 그 그치? 그치? 그봐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어치 그치? 그치? 다다 속. So, 그냥 우리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할래? 이벌려주벌려 어. 쏘그 so 하고 어둠 쏘그 so 가봐 이렇게 할때영훈이 이미 팔목이 꺾여 있잖아. 그렇지. 짜라락 딱딱. 차차차 쏘게 나. 그렇지. 오케이. Okay. 하고! 있어. Yeah, so okay. yeah, so 아, 천천히 uh, 하자. 오케이. 이이 오케이. a s o i m s i l i n h e i i n l h l e e e e h e i r i e n i r o <웃음> 이번에는 어... 스토리 라인이 뭔가 리지 않나. 저는 더비들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아까 이게 있어요. 각 멤버는 저 이거 봐야지. 조아야 고해줘서 고마워. 너한테 걱정받아 처음이야. 너, 너 진짜 너무 반동받았어 응. 앞으로 조심할게. 나 지금 여지 다행이다. 고마워. 다행다로 그래. 터링해서. 그거 할게. 이거 게 내가 야나 할게.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잡짱짱짱이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웃음> <웃음> <목소리도> 말해. 아, 말해. 지금이야 지금이야. Oh, 지금이야 지금이야. Oh, 하나 손 r 세요 a n American. 아 m e r i 저 a n a m e r i c a 아 a m e r i c 리 n American. a m e r i c 어 n American. American. American. American. American. a m e r i c a 데요 m e r i c 없이 돼. 여러분 이렇게 찍어도 돼요. 이렇게 열지 않고 한쪽 눈으로만. 그래서 이... 어때? 신기하지? 형도 이거 해볼래? 이렇게 해서 찍어봐. 잘 나오지? 지금은 선호가 케빈을 열심히 알려주고 있죠? 이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다. 그렇지, 케빈! 갑자기 현재가 와가지고 알려주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케빈, 둘한테 배우는 소감이 어떠세요? 케빈. <웃음> okay. So h 아 다들 뇌야잘먹을야지잘야지할리니잘잘먹을게다야지여러분 뇌가 뒤져잘 먹을게요. 서 뇌가 뒤져서 뇌가 뒤져서 뇌가 사는 거처가 먹어본다. 가뒤어 드디어 뒤져서 뇌가 어져서 뇌가 뒤져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까지 맞췄냐면 약간 진짜 손가락 하나하나의 디테일까지 맞췄어가그래서뒤어서 완벽한 칼군무도 칼군무지만 저희 100초 동안의 스토리를 저희 춤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완벽, 완벽한 무대를 해볼게요 근데 네, 아무 되게 예쁜 거아요야 그쵸? 도원경 에 보여드렸던 선을 내러서 약간 예상하지 예. 못할 그런 선들이 있어서 위기와 어 코난과 엄청 힘든 이런 시기가 많데 저는 준비가 돼있다. 콕포부가 향긴 Winter is Coming 이런 컨셉으로 업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넘어가는 느낌. 이게 제가 중요한 것보다 다 같이 이제 멤버들의 합이맞아야 멋있게 나오는 느낌. 사실 좀 걱정만, 기대가 Welcome to the our k e n m o k a 만들었어요. 선우의 제스처. 대면식의 포인트는 yeah. 처음 시작. This yeah. is 팡 만들었어요. The s h i n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진짜 맞다. 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자. 미션. 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1천천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9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 천천히, 어. 나라가 때가 아까 니까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다든 아니 어 아니. 아니, 이원 타입. 딱에이번 킹덤 무대가 좀 따로 있어요. 이 순위도 순위지만 각인되는 무대를 자 각인되는 저희가 뭐 순위가 1등이 아니더라도 뭔가 보시는 분들께서 좀 강의되는 무대를 하면은 기억에 남는 거니까 일단 제 부분에 이제 먼저 거의 무거운에서그애좀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스처랑 뭐 그좀 분위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할일잘 가야죠. 우리가 엄청나게 고난이도의 동작을 많이 준비를 안 했어요. 막 저희 로드 킹덤 대면식보다 특별한 막 그런 동작들이 많지는 않는데 왜요 이번엔 조금 다른 전개로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무대들이 나올까 이번에는 또 어떤 저희만의 또 그런 서사가 있을까 기대해요 여러분들 기대해요 저 똑같이 기대해요 네 파이팅 입니다 준비 많이 했는데 편다 불안해요. 혀가 튕길까 봐. 가자! 브이게나 앞에서 잘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이건 큐머상입니다. 파이팅! 어자 파이팅! 야! 굴러포 파이팅! 러포파이어 어지럽고 칭칭! 준비해 봐요. 따라따따따따따 등 차! 이렇게 할까? 다시, ten, ten, ten, t 1 n 1 e n ten, ten, ten, ten, 뭐 누가 뭐가 지금도 있어뭐 내가 뭔 뭔가 도라가 네. 어, 아, 지이렇게입 아, 이렇게 입으 되는데 <웃음> 형이 서 아, 내가 그냥 아, 피부로 입었을 너무 빨리 입습니다 뭐. 그래, 형이 몇 자리에 걸려 이번에 더 슬러에서 원래 제가 직접 메이킹을 응, 또 해서 했는데 좀.. 사를 보시면 좀 아무래도 또 여기 있고 여기서 또 다른 싸움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왕자 게임 위키얼 스커밍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가사 담았거든요. 그 내용도 같이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어떤 느낌을 표현하려는지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지왔 무너지럽고 지쳐 피할 수 없는 내리흐 우릴 쫓고 너를 만나게 되이 전작 속에 놓여있어 이 역경을 느껴 그냥 winter is coming u n d h e s t i l e 정말 안올것 같았던 킹덤 대면식이 드디어 또 내일입니다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리고 이번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무대도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할 거니까 킹덤 하는 동안 저희 더보이즈 잘 지켜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치지 않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파이팅 내일 잘하고 오겠습니다 많이 연습했으니까 후회 없이 네. 다 들어가겠습니다. 해봐요. 화이팅! 더무즈 화이팅! 내일 드디어 저희 첫 번째 대면식 퍼포먼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 저희가 이번에는 좀 다시 한번 킹덤을 준비하는 의지가 된다는 것같아요 다른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고담감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 감, 책임감 같은 게 있어서 살짝 걱정이 됐지만 많은 분들께서 또 저희를 좋아하셨던 것처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음악 많이 듣세요. 킹덤 대면식 촬영. I t h k e n g I'm 위치면 달라져 봐봐 이빈 오그렇나는 키요 키씨 불만 하나 있어요 저 머리털 누가 고 있어요 이걸게머리고어그래 중에 는동작 tomorrow. Thank you.